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표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야고보서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 책을 함께 돌파해 가면서 여러분들 좀건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약본을 한 번씩 좀 설교 후에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또한 이것을 또한 설교 안에서 담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설교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열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쉽지 않더라도 영어 버전도 지금 번역되어 있으니까. 물론 읽다 보면 오타가 분명히 생깁니다. 오타를 찾아내시는 은혜가 생기게. 제가 열심히 두세 번 봐도 늘 오타가 있어요. 한글을 글로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아, 이거 목사님이 한 거구나 티가 나니까. 오타가 없으면 안 돼요. 오타가 꼭 있어야 되니까. 오타를 찾아내시고. 네, 나름대로 은혜 받으시고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 신앙이란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확신과 심령과 믿음을 근거로 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믿는 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보며 공동체와 함께 겉면하며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남에게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세요 오지나 북한이나 탄압과 종교 탄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밝게 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다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가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안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안할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라 생각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겠다,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애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야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는구나라고 확 확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나타낼 때만이 내 스스로가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있었던 고질적인 이슈가 있어요 뭐전 세계적인 신학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어떤 조화 밸런스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이슈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장로교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당시 마르틴 루터의 핵심적 교리는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예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천주교가, 캐톨릭이 면제부를 팔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장사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라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마르틴 루터는 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러니까 되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있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래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하늠의 율법과 토라를 건져내면서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가장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구보소는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할까요? 그 대상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데 이들의 신앙이 아주 아주 엉망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가난자를 차별하고 부한자를 뭔가 샤브샤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욕설을 내뱉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보면서 야거보는 한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야? 너의 믿음이 진짜야?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야거보와 바울이 대략 한네 차례 정도 만납니다 그들이 너의 신학이 맞아 내 신학이 맞아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서로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제로 복음을 풀었고요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그 믿음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대체 무슨 믿음인가 라는 관점으로 복음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복음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바오리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신칭의적 관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야구보사가 선포했던 실천적 믿음적 상 행위를 요구하며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핵심일까요? 한국교회가 정말 비학적으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100년이 조금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성장적으로도 크게 부흥한 역사는 절 이외에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눈에요 19세기 말에 우리 토마스나 아텐벨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정착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1907년에 평영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들이 또한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 열도순목께 조용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강남 4인방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오카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정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제자훈련, 어떤 내비게토나 이때의 양육에나 이런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기반들이 잘 정립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핵심적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하고 부흥에 앞서서 그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 핵심적 메시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봅시다. 교회의 열매가 무엇이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운데 질타를 받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에게 야고보소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믿음과 행위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고보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태하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코비드란 통해서 교회를 다 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30%는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아니란 것을 선택하고 있는 이 시대 주의 청년들은요 그퍼센트지가더 심합니다 마치 채널 돌리듯이 예배를 활청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진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소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게시록 20장 12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자가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행위를 따라 너 진짜 믿음으로 살았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꼭 웃으면서 나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 증거하실 거예요? 야 내가 믿으니까 너도 때려 죽어서 믿어라 이게 통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을, 시연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하기 원하십니다. 인내함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는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시험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내는가.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경건으로 나타내는가 두 종류로서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요 2장부터 5장까지 총 12개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인트로로 만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런 얘기할 거야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거야 이것을 함축하여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오늘 12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요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여러분, 참는 거난 잘하는 사람 있어요? 난 죽었다 깨도 참는 거 잘한다. 네, 막 급한 거, 화장실 참는 거 말고요. 뭐 이런 것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얘기 한번 쭉, 설교가 안 끝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참는 거. 참는 게 복이 있대요. 참는 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여러분 상상 수원하시죠 팔복에 대한 얘기.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예수님의 팔복을 생각하며 온유하고 신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는 자, 시련의 무게를 또함고 버티는 자 참기 있는 그 상황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뭐가 약속되었다고 말해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청하고 강력하게 검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시험을 만났대 불평과 낙심으로 그냥 궁시렁거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김으로써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괜찮을 때, 때 시험이 없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직면할 때아 나의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두 번째 시험을 만날 때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능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후이지짓고 꾸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 왜 이런 거지 같은 환경과 상을아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풀어내는 것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내는 줄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라라고 말해요. 이 비밀과 이 신비와 이 지혜를 알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 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의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 예수 때문에 받는 시험과 어려움, 믿음의 도전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13절부터 좀 주제가 바뀌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험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침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혹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틀과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과 미혹이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단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단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공격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게 공격할까요? 집안에 풍지 박살 만들고 막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막 암덩어리를 막 주고 이런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부응했어요 참 신기하죠? 더 똘똘 묻히고 더 지도하고 주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성도가 언제 무너진지 아세요? 안일함과 나태함이 올때 무너져요 안주할 때 무너졌어요. 제가 최근에 어, 유기선 목사님의 그 글을 보았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설교랑 매우 어, 잘 맞아서 그 예화를 갖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일하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내기를 제안해요. 앞에 놓여있는 열 개의 컵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컵에는 독약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홉 개 있는 컵에 담겨 있는 음료수를 먹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하고 그 내기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컵을 열었는데 어머 다행스럽게도 음료수를 골랐어요 그것을 마시면서 와 이젠 됐다 하는 순간 사탄이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언제든지 이 내기를 하고 싶으면 찾아오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긴 돈으로 인하여 이 청년은 흥청망청 씁니다 이야 그래 돈 쓰는 맛은 이거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홀라당 다 까먹어요 다 까먹으니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아니죠 다시 사탄에게 갑니다 아홉 개가 남아있는 그컵 중에 또한 컵을 고릅니다. 이번에도 음료수를 골라요. 또 돈을 받아서 흥청만청 씁니다. 이 청년이 어느덧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어요. 생각합니다. 그래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마지막 한 판이다. 라고 사탄을 찾아갑니다. 컵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컵을 골랐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만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것신 분도 계시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또 음료수를 골랐어요. 생각합니다. 야난 죽을 때까지 운벌이 최고구나.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있지 않았어.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본성은 뭔가요? 십자가 없는 부활만 구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 구합니다. 난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야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괜찮아 보여 라는 이 안일한가 안주한가 안정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것이 미혹으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하고 내어주는 상황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험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사망은요 실존적 죽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어요? 야고보가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행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 십일절의 쇠하는 길과 같은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뭐 이번에 뭐 또. 또 할로윈이라 또 할할윈지지후 후에 또 감사하게도 저에게 초콜릿과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그렇게 맛있어요. <웃음> 저만 그런가요? o w 안 e 은 그렇게 단짠 단짠 단짠. 아참소 l 소 w 소 e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n h 맛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이걸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먹어요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런데 꼭 우리 안에 병은요 많은 부분에서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식생활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거의 80, 90%입니다 그건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마주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어때? 그런데 오늘 야고보사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미혹과 내 정렬으로부터 시작된 건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 이것이 복이 될수 있고 이것이 재앙이 될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때로는 협조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우리가 의지들어 선택하는 삶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냐 1등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에서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떼와 같이 있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하, 신앙은 마라톤과 같이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함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1등하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1등과 성공을 원하면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우리 목사님이 1등하지 말래 대충 살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탁월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탁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골이 무엇이냐 골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예요 이게 우리의 골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주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등이 목표이고 경쟁이 목표이고 남을 쟁취하고 짓밟아서 라도 취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 미혹에 끌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제발 속지 말아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속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하에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세상 가운데 완주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간에 그림자가 왜 생겨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빛 가운데 거리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겨요 이거 저만 아는 진리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선명해지고 그림자는 뚜렷해집니다. 멀어질수록 그림자도 흐려지고 나도 흐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빛에 노출이 덜 할수록 우리 에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공간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임하여 인내함으로 온유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상.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믿겠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구보사 누구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못해요! 더럽고 추한데, 재된 투성인데, 어떻게 그빛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낳게 되었어요 빛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빛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행함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변화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입은 여전히 거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가정은 사랑하지 않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야구부가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진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지 않았느냐? 첫 열매는 종기한 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예수그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순천함에 나아갈 때그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이 말, 이 말은요.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온유함은 제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4장은 말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을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기반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수 6장 17절에 맞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은 충돌하지 않아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 자녀됨의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이 자녀답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자녀인지 자녀인지 아닌지 티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남은 모르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숨바꼭질할 걸 좋아하세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으세요? 뭐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건티 내셔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티 내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티 내세요 말씀에 순정하세요 그게 지금 답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이들을 어떻게 주의께로 돌이키지? 이론과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속히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더디하라는 거예요 뭘 더디합니까?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말한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내 기준이 내 감정의 기준이니까 성내는 거예요 내 말씀을 속히 듣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기질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또주종의 인생을 모의합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이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행함이 있는데 바리새인적 종통적 행함만 남은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행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시작하는 행임이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내 의지 들어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나라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남들은 다안 된다고 얘기할 때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다 그거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라 말하는 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99%도 아닙니다 100% 순종할 때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와 같이 자기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본것 같이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지를곧 잊어버린다고 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청동거울, 브로진미러예요 이게 청동이니까 닦아도 닦아도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동거울을 보면 볼수록 그 어떻게 뭐 모양은 구분할 수 있지만 눈썹을 다듬거나 화장을 할 때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뚫어지게 보더라도 흐리멍텅한 거울이기 때문에 수천 번수만번 보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자의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내가 좀 인정할 만하네요. 순종할 만하네요. 아유 저 인간 아유 저거 그냥 버려야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저 인간을 고쳐주세요. 저 인간이 고쳐줘야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께 딜하고 마치 부분 부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출할 때 구조원들이 보통 파릇파릇하게 살려달라고 아구성 칠때 가지 않아요 근처에 가더라도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끄르르르 할때 구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는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돼가지고 구조하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짝 반이 간 상태에서 머리를 끄집어냈거나 끄집어내서 구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뺀다는 건 말씀을 이야기를 넘어서 순종으로 먼저 반응하는 삶이에요 행함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모든 미디어와 책에 주요된 목적이 뭐예요? 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작가가 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세계관을 펼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이 주신 목적은 변화예요.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수천만 성경을 통독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져도 잘안 돼도 되는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계속 보여도 우리의 고는 완주잖아요 1등이 아니라고요 완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을 향해 완주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끝까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넘어져요 여기 안 넘어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성모사 맨날 소리지르니까 면벽해서 아니요 여러분 저랑 한 일주일만 사세요 아마 아우씨 저 인간이가면서 도망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참된 경건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혀에 제가를 묻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직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 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구보는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구보의 다른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 아니 예수님을 안 믿고 부정했던 그가 부활의 영광을 본 후에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신 후에 기도함으로써 뚫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돕는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로윈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은 진짜 티나게 믿어야 돼요 예수 티나게 믿으십시오 숨어서 나만 우리끼리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고 그 티가 나기 위해서 더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죄와 더 씨름하셔야 돼요 그제는못볼거 보면서 어머 하고 봤다면 도망가시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언제요? 완주할 때까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분산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살았는 삶이 뭐라고 말하기합니까 결국 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은 사수하는 겁니다 입 연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감나무를 흔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노행물과 유행물과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은 사수하시는 거고 믿음은 입증되어야 되고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믿음으로 신천적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붙드시다. 후이 주시고 흔들어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도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